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그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에 살게 하소서 아불 같은 없어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괴로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말씀하여 주시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육신의 정욕과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란과 고통과 핍박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와도.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정말 주님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는 살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정말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과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